자 오늘 반갑습니다. 네 오늘 한번 시참을 해볼건데요. 룩콘테스트 이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은 방송을 방송 진행을 함께 해줄 한 분을 모셨습니다. 네안 반갑습니다. 네안 반갑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나 싶은데 아 써봐.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한테는 지금 인터넷 안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켰기 때문에 가채요라는 소버가 있어요 그거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어... 일단 핑이 대략 10에서 3 0 정도 로 뜨는 것 같은데? 좋습니다 어 내가 밟아 죽였어 <웃음> 와 루파. 루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룩들이 그냥... 그래가구만자 <웃음> 한번 맵 바꿔볼게요 자 맵을 한번 바꿔볼 건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잠시만, 돌아왔습니다. 예. 어우, 어우 저 오자마자, 어 오자마자, 뭐, 레기 이렇게. 채팅으로 써야겠다. 자, 여러분들, 다른 맵갈 거예요. 완전 다른 맵인데, 그, 님들한테 없는 맵일 거거든요. 받으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우리 그때 같이, 아, 하이드로 아니야. 아, 하이드로? 아니야! 오우, <웃음> 사운 빨리 들어온데? 오우, 이 웹쇼스 하이드 네. 그러면? 깃발 가져와 빨리. <웃음> 어미쳤우 좋아, 가져와. 좋아, 가져와. <웃음> 그거, 그거 캡처 안 <웃음> 캐쳐 안 돼요, 이거 캡처 안돼 이거 그거 적군이 우리거 들고있으면 캡처가 안돼요 뭐야 자석이야? <웃음> 아이 진짜 <웃음> 야, 장난질이야 <웃음> 진짜 미쳐버리어 가져가 고시던가 <웃음> <웃음> 아니 내 서버 콘솔창 도깨지 되는거 봐 저거 내 지금 방송이 지금 어떤지 지금 이, 이러고 있어 지금 어 <웃음>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 <웃음> <지금> 이러고 <웃음> 있어요 지금 어 <웃음> 지금 서버 지금 뭐 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아 <아유>, 잘한다 어씨 <웃음> 랭크 <웃음> 야이 게임 진짜 똥.. 이거 진짜 똥맵이다 어떻게 맵도 이런 똥맵이 오지.. 이럴지? 하하 어듯하네 하력 남용 멈춰라 <웃음> 아! 가슴이 웅장해진다, 진짜. 뭐야, 이거. 너지? <웃음> 너지? 뭔 소리야? 아니야? 탑쟁이 너 아니야? <웃음> 나사삽안 하고 있는데. 아, 다른 사람이구나? 아니. 아니, 이렇게 억울하게 이게 의심을 저, 하시면은. 어떡합니까? 너저 컨트롤 컨거 버그 쓰고 있길래 넌줄 알았지. 솔직히 저런 짓할 사람이. 이게 접니다! 아!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이 사람을 아무로 의심하면 안 되죠.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? 양양 양 팀에서 지금. <웃음> 진짜 세게가 최강자들 <최강전의> 싸웁니다 저거. <웃음> 나도 안려하지어야 이거니까 레걸려. 이거, 이거 하이드로 하면은 썸넥 사라질 듯. 자, 여러분들 한번 하이드로 가볼까요? 와. 유비성 1번 아 이거 요유비들은 모를거야 하이돌 어떻게 생겼는지 유비들은 몰라 간맵이지 <웃음> 간맵이지 얘들아 오야 순간이동한다 <웃음> 오오야봐어떻게야나 <웃음> 인터넷 되게 좋은거 쓰고있거든? 나 그래도 기가랜인데 <웃음> 어? 너무 아파 얘들아 도와줘 <웃음> 우리 팀 어디갔어 사람이 순간 이동한데? <웃음> 아니면 아예 진짜 서버 호스팅용 컴퓨터를 해봐? 어떻게 해야지 컴퓨터로 좋은 서버가 되지? 지금 나 방송 송출을 같이 하고 있어 그런가? 그렇지도. 방송 끄겠습니다. <웃음> 아니 어떻게 <씨>. 맞춰? <웃음> 살려주세요, 원래 그래. 미치겠다. 야 이렇게 렉이 심할 때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야야야 야내 야. 야, 에이맥 들고 왔다 얘는 무조건 맞춰 더블 렉이 어떻든 간에 아니 금속이야 몇초 뒤에 들어와 먹었는데 총알이 보인대 와 인간.. 인간의 그 반응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아니지 정말 대단한 시참 서버죠? 야 어떻게? 야내 센트리가 나보다 스킬을 더 잘하고 있어. 와. <웃음> 야 이거 이거 이거 야, 루콘 가능하냐? <웃음> 아.. 나 움직이지 말라고 해야겠네 이거. 뭐 했어? <웃음> 오안 돼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니 0.5초 전에 봤는데 왜 죽어 있냐고 갑자기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자한대모맨 아, 뭐 해봐야지 꼭죽겠거네어 다시 한번더 아니 센트리가 씨 이미 날 쏘고 있어 내가 발견하면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는 지금 제, 제 서버 테스트용이라서 일부러 여기 제 서버로 연 거거든요? 제가 시청을 하려는 의도가 지금 제 서버 테스트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이더도밥이되라 일단 아, 밥탄 것도 먹을 수 있어, 그렇지? 안 먹는데요. 지금 드시고 계시네요. 아, <웃음> <웃음> 어... 좀 씁쓸하네요. <웃음> 야, 퇴 나왔다 퇴. <웃음> 오, <웃음> 개 재밌네. <웃음> 야, 이거 오히려 렉 렉걸리는 곳에서 하는 것도 이게 낭만이 있는데. 아. <웃음> 아뭐 그렇다면 어. 그런 거지 뭐어 <웃음> 어, <나>, 나만 있나? <웃음> 나, 나만 있나? 난 재밌는데? 가무지같진 <웃음> 낭만 어? 여러분들 어? 이게 다 추억이 되고 어?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러는 거야 임마 어?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아 꼰대야 누다이까 어? 팀포 원래 꼰대 게임인 거 모르셨나요? 이제는 이제 중1이 이 게임하면은 팀포가 나이가 더 많단 말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<웃음> 근데 서버가 이렇게 렉은 걸려도 터지지 않는다는 게갓또많닐까요야 터졌으면 좋겠는데. <웃음> 이작으로 운영해도 왜주는 사람 있잖아. <웃음> 너무 애씨. <애쉬. 웃음> 와 순간이동 버셨습니까 와! 아, 이거지. 이게 게임이지. 님들 근데 왜안 나감? <웃음> 세무락 <웃음> 오지는데 <웃음> 오히려 재밌어 낙부 <장부> <웃음> 아니 아뇨 취향이 독특하구만 아 근데 맞아요 이런 렉 걸리는 서버 어, 경험해볼 어? 요즘에는 이런 것도 경험 못해봐 어? 요즘 세상 다 좋아져가지고 말이야 <웃음> 어휴 어어 <어휴, 어휴. 웃음> <웃음> 어? 요즘에는 말이야 어? 어? 이, 이런 서버 구경물 못해 어? 옛날에서야 가능했지 어? 어휴. 이게 기회야, 기회. 어, 이런 소원. <웃음> 잠깐만 아! <웃음> <웃음> 자, 자, 뛰어, 점령해. 점령해. 뛰어, 빨리 뛰어, 뛰어, 점령해. 아, 이거지도나 뛰어, 와네, 점령해. 이거. 어 <웃음> 실렉 <웃음> 더 걸리는 거 봐. 메비 루즈했다고? 하이드러가 얼마나 긴박감 넘치는 게임인데? <웃음> 어 님들이 못 느꼈어요 방금 얼마나 긴박감 넘치는. <웃음> <웃음> 이게 또필작속을하네 여기, 나도 길장 할거야 여기도 좋은데? 나도 길장 할거야 <웃음> 아니 여기 어, 미쳤어! 디들, 여기 미쳤어 뭐하는 거야! 나도 할야너희들이나 이렇게 만들었어! <웃음> 아 진짜 미친.. 진짜.. 미쳤나봐 진짜! <웃음> <웃음> 아 미쳤나봐 진짜! 아니 진짜! <웃음> 이제 이어는 블루가 점령한다 아! <웃음> 야다 죽여버린 그만이야 <웃음> 다 죽어 다 죽어 <웃음> 다 죽어 야다 <웃음> 다 죽어도 상관없다 명령을 이용해서 다 죽이면 그만인 <웃음> 야픽 내려간다 야픽 내려간다 야픽 내려간다 킹 <웃음> <킥> 미애호래 <미에 해보래. 웃음> 다 죽어. <웃음> 이게 뭐야, <뭐였지>? 씨 <웃음> 야, 명장면이다 이거 진짜. 이거 명장면이야, 명장면. 아, <웃음> 진짜 아, 여기서 그냥 기본 동화하고 있어. 아, 이거 이거는 안 아. 이 명장, 명장면이다. 지금 기지에서 다. 아 이제 아예 안죽을려고 안나가는거야? 여기서 웃자 뭐하는거야 여기 <웃음> 지금 <웃음> <웃음> 뭐해 저기 <웃음> <웃음> 응안나갈거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뭔일이야? <웃음> 뭔 일이야? <웃음> 안 나오길래 제가 한 약간의 긴장감을 줬었죠. <웃음> 이게 권력 남용? <웃음> 오! <웃음> 아니 여기 방원데왜 이러고 있는 거야? <웃음> 여기 <여유가> 없네 자방원데왜 <웃음> 그러는 거야? 이동해 이동. <웃음> 뭐하는거고 기지에서 너무, 안 너무 움직이... 잔인하다 <웃음> 긴장감 <웃음> 아니 뭐하는데 여기서 NG 충창단 소리가 들려 <웃음> 기지 바뀐대 <밖인데. 웃음> 아니.. <웃음> 그 <안에> 죽었네? <웃음> 어 죽었어 얘들아, 움직여, 나가! 어, 어, 어. 얘들아, 나가! 아, 죽여버려 진짜! 죽여버리지, 진짜. 오, 진짜 얘들아, 나라! 어, 어, 어, 어. 얘들아, 나라! 스폰, 스폰, 스폰! 스폰, 스폰! 이래? <레일에> 일이로 <웃음> 뭔 한거야? <일을 하는> <웃음> 아, 배 아파. 아, 배 아파. 와, 저이 사람 해피너비진심이다 아니, 대제도도 팀인가아노리 팀이네. 아니, 이 사람, 봐. 아니 표지판에, 어? 그 뭐야, 저, 데칼도우용해 가지고 우 저, 저 <웃음> 배지랑 저 뭐지? 아... 포토카드? 거기다싹다 지금 해피널로 해요 지금 뭐야? 와 해피널이 몇개야 미쳤나봐 진짜 진심이야 와, 이 사람은 아하신다는거지 아니 해피널이 진심이라니까 이 사람은 <웃음> 아무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하, 정말 오늘 여러 일이 많았지만 음. 서버 어떻게하냐 진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큰일났네 일단 이 서버 렉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안에 서버를 다시 한번 열어보는 것으로 렉이 풀렸는지 안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 갔냐? 좋아 이제 뱀파이어를 서이버를좀 해보자. <웃음> 아니 미쳤나? 아니 미쳤나? <웃음>